SH 서울주택보시공사에서 23번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린다고 해요. 올해에는 더 알차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어떻게 그려요 8절 흰색 도화지에스우 크레파스, 수채 물감을 사용해서 평면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주면 돼요. 다른 재료를 붙이거나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니까 꼭 주의해줘요 어떤 걸 그려요?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집이 있어요 친구들이 살고 싶은 집, 미래의 집 바로 상상 속 미래의 우리 집 상상 호음을 그려주면 돼요 친구들의 상상으로 어떤 멋진 집을 볼수 있을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대돼요 어떤 상 줘요? 대상,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 입선, SH 스케치상을 줘요. 친구들이 그려준 작품이 주제에 적합한지, 얼마나 순수한지, 창의적인 생각을 했는지, 성실히 잘 그렸는지 보고 상을 주게 될 거예요.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한번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들죠? 언제까지예요? 5월은. 가정의 달이에요 5월 둘째 주 그러니까 5월 14일까지 친구들의 작품을 받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서울에 지어졌으면 하는 집 친구들이 꿈꾸던 집 상상 속 미래의 우리집 상상 호호옴을 그려주면 미래에는 더 좋은 집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많은 참여 부탁해요